홍언니가 오늘은 등신을 만나러 갑니다. 등신 네. 여자등신 안다정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재형 선수와 네. 안힘맞지안 네. 걸... 아, 아, 힘들지. 어... 힘들지. 그죠? 네. 아잉. 이거는 나는 자신감 있게 얘기어그 네. 종목을 좀 쉽게 보는 건 아니야. 네. 쉽게 보는 건 아닌데 정말 다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동량으로 보거나 이런 대회 준비를 하는 거 같을 때는 어.. 보디빌딩이 1 0이면은 칭이스 모델은 50도 안 되지. 저도 모르어요왜냐면 예전에 극한으로 했던 거에서 예. 먹는 거 많이 먹지. 예. 운동량 예. 실패전까지 안 가도 되지. 예. 쉽지. 기분 좋게 좀 매기면 반 반가치 복하면 되는 거죠. 반가반가하면반가하면 반가치 복용면 되는 거죠. 반가치 복하는 일단 장가이복용많면 거죠. 반가치 복용는 친구들은. 거는 옛날부터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자기는 절대 이 같은 업종에 있는 여자는 사귀지 않을 거다 저는 좀 생각이 반대요 같이 함께 이제 나눌 수 있는 것도 많고 어, 아무래도 이 직업 자체가 좀 일반적인 평범한 형태의 삶은 아니요 네. 가끔은 저도 제자신을 이해 못 하는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평범한 여자친구였다면 더 많이 싸우지 않았을까 저도 비슷해요 그리고 원래 너 연애를 진짜 많이 안 해봐가지고 뭐 다른 계열 있는 사람 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어 어떤지 잘 몰라. 어, 만나봐야겠다. <웃음> <웃음> 기회를 줘. <좀 웃음> <잘한다. 웃음> 어. 처음에 만나게 된 것도 얘가 저 엄청 꼬셨거든요. 저는 그 꼬신다라는 어떤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마음을 표현한 거지. 어. 왜 네, 그거야? 꼬디빈이 많아 <웃음> 아 똑똑똑똑 <웃음> <꽃잎이 많다>. 아, <웃음> 아, 왜냐면 어리, 어리고 그래가지고 더 별로 관심이 아예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재혁 처음에 만났을 때는 식 운동으로 사실 그렇게 만난 거는 아니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애가 이런 분야에 박식한 줄몰랐어 되게 무식해 보였거든요 어, 왜 무식한 게 뭐야? 진짜. 아니 네. 제가 무식해 보이나요? <웃음> 아, 처음에 아, 무식하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조금 막 생각 없어 보이고 아, 좀 이렇게 철 없어 보이고 어,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 뭐 운동 가르쳐줘도 그쵸 왜? 뭐 이랬는데? 저도 그때 트레이너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보니까 어 아는 게 많은 거 같은 거예요. 얘기를 나눠보다 보던가 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조금씩 믿기 시작했죠. 남자친구 허재우는 점수몇 점이야? 코치로서. 코치로서는 코치로서는 10점. 10점 남자친구로서는 음.. 70점? 70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아요 어, 70점 8점. 50점 생각했구 네. 아. 저는 이제 형님을 통해서 좀 구독자분들도 있고 어 이제 안 다정 선수 팬분들에게 좀 알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실제로 형님 이제 다정 선수 보니까 그렇게 안 크지 않아. 근육이 사이즈가. 그렇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자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는 그 무대의 모습을 보고 사진의 모습을 보잖아. 요 아, 그러니까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지.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있지. 허리나 관절이나 이런 게 아니까 이렇게 볼록 볼록한 느낌은 네. 있으니까는 그런 맞아. 것들은 있지. 근데 막 와 우락부락 네. 이런건 아니지 여성의 미래는 있지 저희가 이제 제일 조금 속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팬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다전 선수를 영상이나 사진으로만 봤던 분들이 엄청나게 좀 이렇게 크거나 좀 여성적이지 않거나 이렇게 좀 오해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어? 생각보다 별로 안 크네? 혹은 뭐 비키니 선수랑 느낌이 좀 비슷하네? 예, 네. 요렇게 이제 많이 생각들 하시니 맨날 남자 먼저다가 첫 번째로 여자의 팔을 또 이렇게 여자 선수, 여자 빈덜의 팔을 어, 구독자님들에게 팔잘 안아가서 오.. 생각보다.. <웃음> 오, 34.5 34.5 34 죽은 거야? 아 나는 모르겠어 여자 선수 기준을,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래. 기준을 만든 거야 어. 우리나라에 그치. 여자 선수의 기준을 만들어준 거야 그치. 아마 이 방송 보는 젠다? 뭐, 선수분들이라거나여자 어. 여사... 남자째 남, 남자.. 남자 <웃음> 남자친구들 <텔레닛은 웃음> 내 팔에 내시잖아 맞아 <웃음> 아무튼 이렇게 홍원님 TV에 네. 어, 나와줘서 아유, 저희가 고맙고 다음에 또 다른 합방으로 또 같이 그면 조만간에 보자 못다한 이야기들은 그때 또네 저희 홍언니 채널 구독자님들 네. 예, 앞으로 좀 자주 뵙고 싶습니다 네네 저희는 <웃음> 어, 다음번 방송 때 네. 다시 뵙는걸라요 로 <웃음> 여기까지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